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어, 바운티러시가 새 전장했네요. 여기 메인 페이지가 싹 바뀌었습니다. 검은 수염도 보이고 샹크스도 보이네요. 비로소 생캐들을 자, 일단은 주는 것 같고요. 한방에 이 정도 차네요. 자, 미션으로 가둘 수 있는 거야할게요 키탸 계속 봤네요 왜여기 지금 놀랐어 너무 많 많이 c 네요 네, 계속 계속 u 다 s t a 있는 거뭐 전투력 쪽태도 바뀌었네요. 눌러볼까요아 보스 배틀인데 오 이거는 오 이거는 해군이랑 싸우는 거. 같아요. 나중에 한번 해보고 자, 포기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가서 일단 공짜로 주는 게 있다. 매일 을줘요메일여러분들 이거 해보세요. 꼭 해보시고 무료. 예복기 바로 들어갑니다 감이합니다오얘꿈고도좀 바뀌었네 자 아, 쓰레기 아, 또 쓰레기 오호 뜹니다 니다니 로빈짱 울트라래요 울트라래요 니코 로빈 다바뀌었어 지금 오또 뜸이야 또 울트라레어 카야 쓰레기 오 쓰레기 쓰레기 아 히크마 쓰레기 두루 쓰레기 자히크 쓰레기 캡틴크스 쓰레기 다 뽑은 것 같죠? 울트라레어가 2 나왔습니다 2니코로빈파야니코로빈 자, 자, 71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뭐야? 자, 이제 하루한 번이죠? 오, 깜짝 놀랐네 자, 여러분 11번 했고요 니코로빈하고 카야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다음 스텝 은 가장 게요 수바운스. 하이킥. 사왕 샹크스와 카이도 요걸로 가겠습니다 요걸로 50개 자, 갑니다 레츠고 사왕 샹크스를 뽑아서 자, 다 바뀌었어요 이거 지금 자 루피 2년으로 루피가 뽑힌다 자 코비 3. 자, 쓰레기 자 구찌도 쓰레기 헤르몬에프 쓰레기 슬슬 나오자고 됐죠 이제 모건 쓰레기 사망상태스는 뭔지 좀 궁금해서 쫓고 싶은데 아하. 좋아요 루피 나옵니다 루피 좋아요 아, 루피 자 아, 올투라래요 옛날에 이런게 안나왔었는데 새로 나왔네 오씨 아오 나이트맨 루키 이거 좋나요? 이거 잘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구독자 여러분 알려주시고 자코비 쓰레기 아상크스는안 나올 것 같죠? 안 나올 것 같네요 아네 자, 리가 제법 올라갑니다. 레벨 80까지 올라갑니다. 뭐야, 이거? 이건 뭐지? 서비스 티켓? 바로 질러보겠습니다. 서비스 티켓 뭔지. 계속 뽑고 있고. 자, 미션템 받아주고. 음, 맞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 가고 티켓으로 뽑는 게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누거가 아, 티켓이 3개가 있어야 뽑을 수 있네요. 상황을 어... 근데 카이도는 결국은 제가 못 뽑네요. 그러면 캐릭터랑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게준비합니다 비비 100까지 키웠는데요 제가 이 플레이 해보니까 아주 쓰레기입니다 가실 쓸 일이 없고 자, 제가 로우를 올려주고요 로우도 제 5성 됐고 자루 키. 네, 여기 땡겨주고요 칠을 올려달라고 말 그리고 이코로빈도 이쪽. 키워야되는데 아직 못 키우고있어요 우서부터 8 0까지까줄수 있는데 아직 잘못 키우고있고 저런 좋은 캐릭터가 엄청 많습니다 상비도 있죠 2년 후 상비도 제가 지금 못 키우고 있고 마르코 마르코 지금 나왔는데 못 키우고 있고 아까 나온 나이피노루리 그리고 또이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구독자분께서 이제 리그 베트남거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리그 베트남을 해보고 해군 보스 베틀도 한번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